여기 서어서양 어금니 공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한개 여기 한개 있는 거 어떻게 알죠? 제가 떡을 뭘 살까 하다가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폭신폭신한 술빵 같은 그 등편 이건 이제 꿀떡이고 이건 콩떡이고 이건 호박설기 같은 건가? 콩꼬물 쑥 인절미 이거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봄만 되면 쑥을 캐러 다녀요 오빠랑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쑥을 막 해서 엄마한테 딱 주면 엄마가 쑥떡을 해요 그러면 이런 좀 택배박스 같은 박스에다가 쑥떡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그냥 길쭉하게 아그래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거야 봄만 되면 항상 그걸 그렇게 해 먹었어요 아 약간 그 술냄새 같은 술냄새 같은 거 나면서 이거는 배도 안 불러요 이거는 심지어 음 밤이랑 대추만 올라가있어요 아 이거 왜 물티슈로 말 한다고? 물티슈 <웃음> 음 아니에요 엄청 스펀지 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짤기, 짤기 그런 느낌 아니고, 퍼서샥, 퍼서 이런 느낌?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. 옛날에 숯도 콩가루로 밥이랑 밥비벼 먹었었는데요.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전라도가 어디서는 콩가루로 국수를 뭐 비벼 먹는다고 했나? 콩가루를 넣어서 먹는다면서요? 본 적도 없어요. 두개 넣어서 양 어금니 공평하다 <웃음> 여기 한 개, 여기 한개 있는 거 어떻게 알았죠? 요즘 애기들은 이런 거잘안 먹죠? 떡! 과자 좋아하지 않을까? 절편 엄청 좋아하죠 아까 떡쌀때 엄청 고민했는데 절편을 서할까 말까 절편 사서 설탕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설탕 콕 찍어서 음콩떡음콩떡 음. 콩떡 고소해. 이거는 꿀떡! 저는 흰색보다 항상 초록색 떡을 좋아합니다. 쑥떡을 좋아해서 그런가? 뭔가 흰색떡보다 초록색떡이 더 맛있는 기분이에요. 아우달아라 한입 베어물자마자 달달한게 입에 확 퍼졌어요. 찌르기만 해도 설탕물이 쭉쭉쭉쭉 나오네요. 전 콩떡을 엄청 좋아해서 어? 둘다 왔네? 음! 재있다 대주님은 떡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말만 들어보시지 입맛은 애기 입맛인걸요? 와 근데 밤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겁나 얇아요. 넣은 것도 아니고 안 넣은 것도 아니야. 음, 보이세요? 단맛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 완전 데코용이네요. 감질난다. 요것도 밖에 갖다 놓고 올게요 떡은 굳으면 맛이 없어